안녕하세요. 보험금 판례방입니다. 일사병보다는 협심증 및 뇌경색의 기왕질환과 연관된 사망 가능성이 있다면 상위 사망 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24단 5234-418 도대로 명확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망인의 사망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금지급 사유인 외래의 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하였다거나 망인이 사망 무렵 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밭에서의 작업과 당시의 날씨 등이 망인의 사망에 직접적인 중대한 원인이 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를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망인은 기왕에 가지고 있었던 뇌경색증, 협심증 등의 지병 등 망인의 내재적 요인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망 전 진료 내역을 보면 협심증으로 2회,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으로 35회, 상세불명의 편마비 2회,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증으로 35회, 중풍후유증으로 7회 진료받은 사실이 있고, 시체 검언서에는 사망의 종류가 외인사가 아닌 기타 및 불상으로 사망의 원인이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변사자 조사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사인에 이를 만한 특별한 외상은 없으며 망인의 병력 즉 심장질환 및 뇌경색 및 현장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볼때 사망의 원인은 내인사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전적으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